심심해서 백스를 올려놨더니 아군이 베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 팀 미드가 던진대요? <웃음> 미쳐버리겠다 진짜! 왜 던지냐구요? 이거 골드랭크에요! 우리 미드는 유채화 정화 누누! 우리 탑은 유채화 정화 야수 유채화 강타 마스터이까지! 아 이건 저, 저에요? 근데 유채화 마이는 진짜 좋아요. 근데 마이가 안좋아요? 승급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나는 닿질를 안할거라는 눈치를 줬습니다. 에이 씨발! 그래도 야수오는 스펠을 다시 바꿨고 상대 조합을 보면 그렇게 위협적인 시시기는 없습니다 모르가나 궁과 속박은 충분히 알파나 유체화 궁으로 피할 수 있고 아지르는 궁 정도만 조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 투나 저항이 있는 마이한테 저조만한 기둥으로 뭘하겠어요 게임 들어와도 할수 있게 봉풀쥬 말고 스펠을 제대로 들었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역법으로 시작해 탑의 도움을 받아 미드가 블루를 먹었습니다 에? 예? 얘들아? 나..나..나는? 나는? 나는? 얘들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선 중 하나인 레드먹고 바로 탑지르기 이때 유채화가 빛을 내죠 유채화는 챔피언 레벨 2렙 기준으로 이동속도가 25% 증가합니다 그리고 마이 궁은 1렙 궁 기준으로 이동속도를 35%를 얻게 됩니다 뭐 추가적으로 공속버프나 두나 면역 이런 것도 있지만 유채화 정도면 초반에 라인들을 풀어주기 좋은 미니 궁 같은 느낌으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 특성상 궁이 없으면 갱을 가기 힘들기에 궁과 유채화를 번갈아 가며 쓰며 갱 사이클을 빠르게 돌리는 거죠 네 초반에 정말 세죠 사실 마이가 센거보다 레드가 센거에 초반을 위해 여기에 칼날비까지 든다면 초반에 정말 강해지겠죠 뭐 그건 다음에 해보는걸로 하고 탑을 땄더니 바텀이 죽었습니다 네? 왜냐구요? 이거 골드랭크에 이게 탈론이 가긴 했는데 솔직히 탈론 안갔어도 저거 다 죽는거였거든요 아 몰라 이것도 내탓 아니야 이 이거 이것도 내탓 아니야. 바텀에서 싸움이 나기 시작했고 가서 킬만 낼름 먹어줬습니다. 그렇게 용을 먹고 미드로 눈을 굴리는 눈누 그냥 걸어오는 눈누 전령을 먹고 탑갱을 갔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군과 유체화가 있는 아이한테는 트런들의 기둥이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습니다 오케이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 개새끼야. 그후 바텀 교전에 합류했는데 1킬4대스였던 진이 킬을 몰아먹게 됩니다. 야, 아까 바텀에서 난 더블킬 진이 먹은거 그래 이걸 내가 먹었으면 결과가 달라졌겠지 뭐라는거야 상대는 물몸이 많기 때문에 진이 먹는게 오히려 좋을수도 있습니다 캐리해줘 왕자님 그렇게 두번째 용까지 안전하게 챙기게 됩니다 와 씨발 존나 위험했어 아직도 까부는 상대 바텀을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돌거북을 먹는데 돌거북이 움직입니다 아이씨 아 쏘였네 저리가 그리고 맛있게 레드를 먹어주는데 아니 저리 가라고 어? 명상 흘량으로 버텨줍니다 잡아! 피 회복 말고 보호막으로 바꿔 그렇게 억제기 타워까지 깨졌고 누누가 굴러옵니다 아니 누누가 눈덩이를 굴려옵니다 미스포츈 녹여주면서 잡는 동시에 전멸로 모르가나 뒤로 이동해서 속박을 피하는 동시에 탈론과의 거리를 벌려 아 전멸 없지? 앙 근데 어차피 반응 못했디 트런트를 잡으러 올라왔습니다 근데 바텀이 너무 떨어져있는 상태에서 싸움이 열렸고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마이의 사기 스킬 단 한개 안아프게 맞기 이질 뻔했어 이때 누누와 윌럼프와 야소오 덕에 상대 정글인 탈론을 잡아냈습니다 윌럼프 위에 누누랑 야소가 같이 타 있나? 그러니까 누누와 윌럼프와 야소가 되는 <웃음> 죄송합니다. 트런들이 미드에 테를 탔지만 억제기를 내주고 바론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잘큰 진이 미포까지 잡아줍니다. 계속해서 던지는 상대팀, 골드 랭크니까 가능했습니다. 딱두번 정도만. 딱두번 정도만 우리가 이기면 이 게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게임 시작 전에 모두 생각해 놨죠? 궁과 유채화로 모르가나 속박 회피, 알파로 아지르궁 회피. 이두 눈으로 똑바로 주시해야 합니다. 저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겠소.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바로 진 막아주고 바로 라인을 밀었지만 쌓여있던 미니언 웨이브에 얼마 밀지 못하고 상대가 다시 공격해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 한타만 이기면 사용도 바론도 저희겁니다. 근데 뒤지셨네요. 한타 시작과 동시에 모르가나 녹여주고 크라켄 군수 평타로 트런들 잡아주고 퓨브로 버티면서 아... 그래도 3대3 교환이니 안싸우고 버티면 다음 한타로 게임의 승패가 미뤄질 수 있... 야야야야야 누누야! 연패로 멘탈이 갈릴대로 갈려있을 때였지만 야 차라리 불쏘가더 재밌겠... 네 연패로 멘탈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게임은 재미있었습니다 마인은 키를 먹으면 다른 챔프에 비해 그 효율이... 교전에 이, 합류했는데 얘 뭐야? 4데스였던 잠깐만 몰아먹게 됩니다. 전판? 아까 바텀에서 난 더블킬. 진이 먹은 거. 그래, 이걸 내가 먹었으면 결과가 달라졌겠지. 뭐라는 거야. 상대는 물몸이 많기 때문에 진이 먹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